네 이번 시간에는 어 맥스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는 그러니까 파티클 플로우라는 게 맥스 6, 6인가? 7부터 이제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강력한 강력 어떤 파티클 시스템들이 지원이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마야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파티클 플로우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떤 이런 대화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되게 다양한 파티클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맥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티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어쨌든, 어, 파티클을 만들죠. 만들면 어디 있겠죠? 지오메트리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이런 창이 있어요. 클릭 해주시면은 여러가지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스프레이 한번 볼까요? 스프레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 또, 스노우라는 것도 있어요. 또, 눈 모양이죠. 그 다음에, 블레자드 혹은, 피어레이. 피어레이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통해가지고,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파티클이 방출되거나, 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포스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바인딩을 걸어서 일단 쓸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파티클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피크로드 이런 거 구름 같은 거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슈퍼 스프레이 네. 이런 파티클 가지고 다 이제 음영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어 브리자드 같은 경우는 예? 브리자드 같은 경우는 다른 파티클에 있는 옵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눈 같은 경우는 뭐 눈에 좀 최적화 되어있고 좀 어.. 좀 되게 단순해요 눈에 최적화가 되어있고 각자 자기 그 파티클만의 고유의 그런 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 브리자드만 다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적용 가능한 한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다른거 다지우고요 이렇게 브리자드를 제가 켰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죠. 예, 네, 자동으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는데, 일단 파티클을 설치해놓고 처음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아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파티클이 왜안 나오지 그러는데, 반드시 이걸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셔야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은 제가, 어, 다시 이걸 펼칠게요. 다시 펼쳐서, 이 메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베이직 파라메터 같은 경우는, 뭐, 크기를, 그 2m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폴트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지금 화면 자체에서 뭐가 보여지는냐 이거죠 점으로 보여줄 거냐 면 틱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메시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은 한번씩 클릭하면서 작업하기 편한 디스플레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그거죠 100%로 하게 되면은 파티클이 온전히 다 보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상에서 그 다음에 뭐 10% 하면은 10%만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90%는 안보여주고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되겠죠 하지만 렌더링 될 때는 100% 되니까 그 디스플레이에만 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보면은 어, 파티클의 기본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어.. 유스레이트, 토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걸 100으로 제가 할게요 100으로 했을 경우에 얘를 올려주면은 아..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렌더링을 걸면은 파티클이 전혀 안나오죠? 네, 전혀 안나오네요 지금 파티클의 사이즈가 좀 문제가 있는데 사이즈를 10정도로 올려주고 렌더링을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개수가 나오죠 렌더링된 개수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거죠 100혹1000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파티클이 떨어지죠? 예, 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토탈로 어떤 레이트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전체 크기의 토탈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살짝 올려주시면 은그 파티클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의 움직임에 대한 옵션들인데 이것도 한번 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일게요 어. 그 정도만 주고요 뭐 속도겠죠 당연히 파티클이 떨어지는 속도 그 다음에 이건 얼마큼 이제 더 변칙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쭉 움직, 어, 이동해 보시, 어, 옵션을 변경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그럼 어떻게, 얘네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티클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30프레임 이후에 파티클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 미터 스톱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뭐, 300프레임 이렇게 늘려주면은, 300프레임 이부터 또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300프레임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파티클 여기랑 다 겹치는 거예요. 다 겹치는 거니까 공통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유니트,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를 얼마큼 보여줄 것인가. 뭐 줄여주면 그만큼 적게 보여주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면 100%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탑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그 라이프인데 이 파티클의 생명 주기에요 지금 30프레임 보이시죠? 지금 최초에 쏟아진 요 파티클들이 30프레임까지 살아있다가 30프레임 이후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길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바닥판이 여기까지가 있는 위에서 뭐 폭포가 쏟아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바닥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렌더링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라이프가 3 0이도 상관이 없는데 더 필요할 경우 300리면은 계속 쏟아지죠? 계속 쏟아져 내리죠 예. 자 이렇게 라이프를 어 조정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어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스타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분수가 처음부터 이미 쏟아져 는 상태에서 쭉나오길을 원했을 경우에는 얘를 마이너스 한 100정도 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전부터, 이 마이너스 프레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거니까, 아, 영프레임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처음 시작부터 변수가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파티클의 사이즈인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예. 아, 너무 크다. 할 경우에는 줄여주시면 되겠죠.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면과 카메라의 위치, 그런 것들과 잘 이렇게, 어 조합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한번 만져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타입을 한번 볼게요 이거 닫고 파티클 타입을 열어볼게요 파티클 타입은 음 이거는 이제 그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밑에서부터 어떤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너무 얘네, 얘네가 많이 나오니까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생명도 줄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주전자를 설치해줄게요 그 다음에 맨 밑에부터 설명해드릴게요 파티클 타입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걸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주전자가 쏟아지죠. 근데 주전자가 왜안 쏟아지죠? 그죠. 메쉬로 바꿔주셔야죠. 그럼 주전자가 쏟아지네죠 네.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좀더 응용하면 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낙엽 떨어지는 것도 이걸로 응용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그 위에 메타볼이 있는데 메타볼은 뭐냐면요. 음, 그 렌더링을 걸어, 걸어볼게요. 지금 보이시면 이 메타볼 각 이 파티클들의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력이 있어요. 걔네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가까이 있으면 은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어설프게 가까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블렌딩이된 예,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차흙이나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쭉쭉 짜는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인데 제가 얘를 한.. 이, 잠시만요. 한 20% 정도 눌러줄게요. 그럼 더 많아지겠죠?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메타볼은 이 렌더링 타임을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전 별로 안 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럼 메타볼의 느낌을, 그러니까 메타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일반 그 스탠다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티클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타입들을 아까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치면 이건 실질적인 렌더링 된 타입이에요. 지금, 어, 트라이앵글로 되있기때문에 삼각형으로 나오는거죠 큐브 사각형 그죠 펜싱 면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라고 되어있는 보이시죠 여기 뭐 폭탄 같은거라든지 중력 바람 이런것들이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얘가 패스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윈디라는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링크가 아니라 바인딩이거든요 바인딩은 속성과 속성을 연결하는건데 걸어주시면 이렇게 바람이 불죠 네. 다시 파티클로 돌아올게요 내려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값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은 네, 여기있네요 맨 밑에 이거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건데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요 지금 뭐 비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을 프리셋으로 만들어놨어요 또한 우리도 프리셋을 만들어서 저장시킬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지금 한번 쭉 만져보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접근할 건데 우선은 지금까지 여기 이해됐되요 예, 네, 그 이해되면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티클을 통해서, 어, 눈 내리는 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지오메트리에서 파티클 시스템에 가서, 여기 스노우라는 거 있죠? 스노우라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대 줄게요그 다음에 쭉 올려주시고, 바닥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눈이 떨어져 내리죠. 근데 어떤 사이즈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눈이 내리다 마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단은 속도만. 피드 정도? 다섯 배 정도 빠르게 했어요. 예. 그리고 바닥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눈이 사실, 뭐, 빛처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스피드를 한3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생명 있죠? 라이프. 라이프를, 한, 두배 정도? 그러니까 딱이 밑에 걸리니까 상관없죠? 바닥판 밑에 걸리니까. 예. 상관없고, 예. 미리 내리게 해야지 60하면은 60. 0프레임 부터 내려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줄게요 그러면 은 이렇게 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죠 눈이 작죠 굉장히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아 아니죠 파티클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를 음, 줄게요. 아, 눈 이렇게 내리는데, 페이싱을 해서 면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아, 카운터를 좀 늘려줄게요. 한 300. 마에 드시나요? 200. 금액을 네, 맞춰도 이 200이어야지 눈더이 반영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맵핑을 어, 머티리얼 창을 눌러주신 다음에, 맵핑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은 하얀색이겠죠? 하얀색으로 맵핑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서티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이거는, 얘는, 검정색. 그려주시고 하얀색. 됐죠? 그 다음에, 맵, 그라데이션의 어, 타입은,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눈다리를 걸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하나의 사실은 면이었지만 이렇게 어, 눈 모양으로 원형으로 매핑으로 만들어 준거죠 그러면은 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쭉 눈이 내리는데 카메라를 좀더 안쪽으로 이렇게 밀게요 쭉 내리죠 이 어 파티클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파티스에서 어, 오브젝트 블러를 켜줄게요. 그러면은 눈이 떨어지는 것만큼 이렇게 블러가 일어나는 거죠. 더 그럼 좀더 이제 사실적인 눈이 이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갔는데 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쭉 떨어지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 제가 디퓨지에다가 아, 노이즈를 줄게요, 노이즈. 노이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음, 노이즈 첫 번째 컬러에다가는요, 비트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와서, 예, 네, 이런 바닥을 클릭을 해주고요. 랩핑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예, 네, 바닥이, 됐죠 렌더링 한번 걸어보죠 다시요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매핑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올라, 올라온거죠 하얀색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얀색으로 이 바닥 랩핑이 눈쌓인는 것처럼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이즈가 아마 클 거예요. 좀 줄일게요, 좀. 한30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테스팅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올려주신 다음에 렌더링을. 이게 이제 노이즈가 믹싱되는 어떤 그 값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이거 지금 헷갈리니까 제가 일단 이거 맵을 끌게요. 맵을 끄고 바닥을 빨간색으로 하고 눈 내리는 거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볼게요 자, 이제 빨간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살짝 내려줄게요. 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창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얘를, 얘를 내려주고 로우는, 아, 로우는 고정시키고 하이만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렌더링으로 한번 걸면은 이제 하얀색의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키들을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우선은 창을 닫고요 오토키를 켜주신 상태에서 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1로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1로 고정을 시켜놓고 아 0.1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 0.1로 고정하면 안 되겠네. 섞여 있으니까. 1로 고정을 시켜놓고, 지금 키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한 52프레임, 50프레임 정도로 고칠게요. 그 다음에, 하이 값을 내려주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듯이, 0프레임에 그 오리지널 값 1이겠죠? 그게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여기 머티리얼 창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 눈이 쌓이면서 이제 하얗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에서 이렇게 하, 하얗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맵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많이. 아이고, 사이즈도 애니메이션 되는. 컨트롤 Z 눌러서, 시료해주고 아, 지금 키가 먹어버렸어요. 2 e 됐죠. E 30으로 됐죠. 다시 여기서도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쌤쌤이죠. 2, e, 2니까 상관없죠. 다시 오토키 꺼주고 제가 렌더링을 한 중간 단계에서 걸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작네요 자 그러면은 한 다시 30정도? 예 30정도? 예 30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30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노이즈의 타입이에요 사실은 이프랙탈러 이 하시던 레귤러 하시던 이 노이즈가 변하는 그 타입대로 눈이 쌓이는 것처럼 이제 연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점점점 빨간색은 바닥이었고 이제 하얀색이 점점 덮는 거죠 바닥을 그죠 이렇게 해서 눈이 이제 다 쌓여서 완전히 바닥이 이제는 안보여지는거죠 예. 지금 이 값이 보시면은 여기서 1이었어요 1이었다가 지금 50프레임 때 0.505로 음, 내려왔는데 이, 이 값을 마, 만약에 제가 오토키를 쳐주고더 내려줄게요 완전 내려주면은 하얗게 될 때까지 내려주시면은 완전 이제 이 뒤부터는 키가 따로 별도 키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얀색의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릭으로 응용, 그러니까 응용을 할수 있고요. 파티클 뭐 플로어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면은 이 파티클들이 이 바닥에 충돌했을 때뭐 다른 오브젝트라든지 맵이 변한다든가, 변한다든지 변한다든지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 파티클로 이렇게 눈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한번그러면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제가. 작게, 프레임 레이트도 키워서요. avi로 저장을 해주시고. 아, 잠시만요. 맵을 체크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이제 이런 바닥이 있죠. 근데 맵 자체가 하얀색이어가지고 별로 가슴이 와닿진 않네요. 예. 렌더링에 램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1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왔죠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점점점 이런 식으로 눈이 쌓이는데 이런 눈이 쌓이는 타입은 아까 노이즈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 특성에 의해서 쌓인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눈 내리는 씬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분수 애니메이션을 <웃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타표로 가셔서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물, 물이 될 이제 그바닥이고요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가셔서 슈퍼 스프레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볼게요. 파티클이 쭉 위로 올라가죠. 네. 그 상태에서 아 어, 파티클의 포메이션을 바꿔줄게요 좀. 이렇게. 그러면은 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티클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다 말죠 어, 우선, 우선은.. 우선은.. 어, 생명을.. 파티클의 생명을 한 50프레임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시작은.. 마이너스 5 0프 그러면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되어있겠죠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탑은 베프레임 배프림. 왜냐면 1프레임까지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은 여기 보시면 은 포스에 보시면 은 어, 중력이 있어요 중력을 키신 다음에 세그먼트 좀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바인딩을 선택을 해서 속성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어떻게 되죠? 중력을 인식해버리죠. 올라가다 말죠. 중력이 좀센것 같으니까 약간 낮은 기계. 자 다시 플레이. 분수가 뭐랑뭐랑뭐랑 나오는 이러한 씬들이 됐죠. 그래서 얘를 그 값을 중력을 줄여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어... 슈퍼스프레이의 스피드라든지 보시면은 장을 좀 할게요. 스피드를 늘려주신다던가 좀 다양한 옵션들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일단 원하는 파티클의 움직임을 먼저 마,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거의 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은 꺼주시고 어, 메쉬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메쉬의 사이즈를 제가 한 정도로 올려줄게요. 10 정도로 올려주고 메스의 형태는 스피어로 하죠. 스피어. 스피어로 하고요. 어, 너무 큰거 같네요. 한4 정도. 그 다음에 얘 개수를 좀 늘려줄게요. 10배 이상. 그러면은 엄청 마, 많이 이렇게 나오죠. 정말 좀 부담스러운 공수가 됐네요. 좀 크기를 약간 줄여줘 볼게요. 이 정도로 줄여주고, 개수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퍼지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바라판을 좀 늘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주고요. 다시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됐고요. 분수가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야지 어떤 물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 슈퍼 스프레이 오프,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프로퍼티스에서 블러를 이미지 블러로 주세요. 그다음에 이 이미지 블러의 멀티플라이 값을 많이 높여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제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좀더 이제 물 효과가 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멀티플라이 값은 오브젝트 멀티플라이 값이 값이요. 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장치를 하나 더 해볼게요 어, 포스트에 가시면 여기 디플렉터라고 있거든요 디플렉터에서 여기 P, 어, P 디플 어, 다이나믹 디플렉터를 일단 음, 설치해주세요 이걸 보시면은 일부는 튕기지만 일부는 또 관통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바인딩을 잡고 이 파티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된거예요 근데 변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이 파티클을 이렇게 정확히 갖다 놓으시면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올리면 올린 만큼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과 위치가 같아야겠죠. 그죠? 바닥과 위치가 같아야겠죠. 이렇게 주고 하면은 플레이 시켜볼게요. 막 튀기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세게 튀기네요. 자, 이러한 값들은 분명 또 모디파이 조절할 수 있겠죠. 디플렉트, 그러니까 리, 아, 리플렉트 반사를 얼마큼 시킬 거냐? 근데 한 10%만 시키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게끔 겠고 약간은 튀기죠 일부 튀기는데 너무 많이 튀어오르죠 너무 많이 튀어오르죠 막 이만큼씩 튀어오르잖아요 이런 바운드 값도 좀 줄여주고요 다양한 이런 값들을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연출해낼 수가 있죠 지금 일부는 막 튀기고 일부는 어 관통되고 또한 이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션블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떤 물 느낌이 이제 많이, 어, 날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작업들은 어떤 이런 리얼타임에 맞춰갖고 속도라든지 볼러되는 느낌들, 튀기는 것들, 혹은 라이팅과 일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에 대한, 물에 대한 매핑이거든요. 어떤 매핑을 쓰느냐, 그 다음에 스페큘러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맵과 스페큘러가 굉장히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명과의 각도에 맞춰서 잘 테스트를 해보면 은어 기본적인 맵 스파티클 가지고도 다양한 분수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는 게 추가가 되프터번파티클추가되 <웃음> 있고 여기도 보면 은 다양한 애프터본이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애프터본 대문 있죠? 다 들어가 있고. 일단 우리가 주변 애프터본을 쓰는, 쓰는 이유는 구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효과 내기 위해서 쓰고 제가 그러면 딱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니면 아, 저번에 구름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에 저걸로 해볼게요. 파티클 들어가서 패티클 패티클 패티클 들어가서 아, 슈퍼스프레이 슈퍼스프레이 그러면 스티클이 모락모락 위로 올라오죠 모락모락 네. 위로 올라오면 얘네들 약간 제가 로케이션을 시킬게요 그러면 커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생명을 좀 올려주고요. 아, 끝나는 생명,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날아가죠. 자, 그 이렇게 하면 이거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이명 해놨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렌더링에서 인바이어먼트에서 이펙트에서 에드 누르시면은 여기 없고요. 인바이오먼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애프터본이라고 쭉 생겼어요 애프터본 포그, 볼륨, 컨버스칩 많이 있는데 애프터본도 일단 디포트할게요크랙안 <목소리도> 됐네? 잠깐 <목소리도> 키네 <안 됐네> 보면은 아까같이 파티클을 다시 제가 불러올게요. 세팅된 파티클 이렇게 뭐랑뭐랑뭐랑뭐랑 그러면은 인바이오먼트에서 인바이오먼트에서 이피타 버릇 클릭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로라운 메뉴가 쫙 나요. 이게 에피타 버릇의 주된메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소스에다가 파티클을 추가 시키는거죠. 됐죠. 이렇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를 켜보시, 켜보시면은 뭐랑뭐랑뭐랑 나오는게 보이죠 네. 항상 파티클이 연동해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구름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파티클에 그점점점으로 되는게 아니라 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으로 랜더링 네.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어떤 티디라든지 매스 도트를 되는 게 아니라 애프터는 연동해서인지 그때부터는 애프터 네. 주간에서인지 파티클이 나오는 것죠자 그러면은 어, 다시 인바디모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건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앱들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근데 네, 애프터하기 전에 전체 스케일에서 100%를 줄여주시나 말씀 드렸죠 줄여주시고 안그러면 이거 앞만 워도 안보여요 건축 스케일이 이러기 때문에 반만 보다 안보여요 왜 안보이지 왜 안보지 하지마시고 하지 스케일을 반드시 줄여주시고 보시면은 이건 세가지 세 타입이 있어요 지금 첫번째 타입 있죠 첫번째는 뭐 이런 타입으로 되고 두번째 타입은 이게 어, 각자 그 쉐이더의 타입이거든요 약간 보이죠? 더, 더 쉐이더가 보면은 이렇게 입체감이 생겼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래서이 쉐이더 따라 지원되는 요 밑에 게또 틀려요 이거는 어떤 하이퍼솔리드 부분 지원되고 얘같은데 또 얘가 내가 선택이 안되죠 그면 얘는 또 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앰비언트나 이제 폰같은거 선택할거요 다양한 그, 저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것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봅 제가 일일이 말로 설명해드리기가 좀잘 리고 보시면 뭐, 근자에 만들 것인가, 근자에 받을 것인가, 셀프 섀도우를 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여기다 파라미터들이 나와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변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는 지금 두 번째 걸로 해볼까요? 이게 더 구름 같네요. 자, 아무튼, 그니까 딱 해놓고. 대충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되시죠일리미네이션 섀도우 파라미터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컬러 파라멘트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여기 맵핑을 하, 하, 하는 부분들이 있죠. 클릭을 하, 하게 되면은, 가운데 빨간색,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시, 검정색, 검정색. 얘를, 약간 이렇게 물, 붉은, 붉은 계열로 해주고, 얘를 좀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거든. 아, 이 버튼 누르면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거든. 요 다양한 컬러들을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3개까지도 쓸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아, 아 여기, 여기 있는 지금 C1, C2,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도 연동해가지고 서 지금 돌아가는 것들 그니까 컬러 파라미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눌러보시고 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파티클에 대한 부분인데 파티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이즈가 커지죠? 좀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파티클들을,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파티클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이렇게 보시면 파티클 타입이에요 보면은 박스나실린더나 메타볼, 메타볼 설명을 드죠 박스면 박스로 바뀌고 실린더면실린더로 바뀌고 스피어는 스피어, 스피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보시면 이제 노이즈 파라미터라는데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개인을 높여 볼게요 거의 1에 가까워요 굉장히 많이 부서졌죠 연기가 그죠? 그 다음에 다이스를 내려주시면은 거의 이게 줄어들죠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메시가 큰데 이공 하나에 굉장히 파트클이대한 부분을 그 노이즈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밀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이 뒤에 걸 연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에 타입이 있어요, 그림자의 타입 그러니까 지금 렌더링 되어있는,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입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터블럭스라든지 뭐 스모그 내리면서 스모그 느낌이 나고 이 단축키와 엠틱 부분 누르면 이거 연결돼서 이 헷갈려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줄 수가 있고 일단은 어 탁 탈로 놔게요그 다음에 이 맨, 밑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이즈 애니메이션 프라마트인데 이거는 구름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줄 수도 있고 보면 댄신트 있죠? 이게 밀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 노,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밀도를 줄여주시면은 좀 영, 점 0.05까지 써요 구름 만들 때이 정도 쓰거든요? 약간 연기 같은 느낌이 나죠? 더 지금 콘스트가 많이 틀리네요 0.025까지도 줄여주고 이건 노이즈의 크기예요약에 노이즈의 크기를 한 지금 10인은 한번더보게요 그러면 더 구름같이 나오죠 이렇게 더, 구, 더 연기처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렇게 피어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아니, 여기에 있는 그 노이즈 쉐이파라미터랑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런 음. 부분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구지만, 이런 하나의 구지만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의 어떤 크기 조절과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타입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AFC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네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애니메이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락모락 바뀌면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오른쪽 눌러서 디세이블 시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밝기라든지 모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레벨 같은 거 내려주면 좀더 밝아질 거예요. 좀 밝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분들 있어서 지금, 어 이렇게 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이런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렌더링 되는데 얘네들끼리 지금 만약에 밑에 바닥판이 있으면은 라이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라이팅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라이팅을 추가해주면은 이 파티클의 어떤 그 입자들 그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돼요. 플레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파티클의 입자의 그림자 부분들 다 나오고요. 보시면은. 제가 해놓은 게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그 파티클을 만드는데 그 구름, <목소리> 카메라 구름 아우드가 구름의 포로 단위 2차선에이잖아 그런 부분들 만드는 게게임라든지 그런 어떤 파 같은 거 만들어 놓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어, 이렇게 뭐 화장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볼요 구름, 이번에 부분이 구름 한번 만들어 구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구름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파티클 일단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e n v i r 에서 after 다음그 다음에, 인바이은것에서알튼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게요그더링을그번음에그 이렇게 입자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어.. 다시 들어가서 애프터번해서 쭉 내려준 다음에 키워주고 약간 조절을 해볼게요 거의 보일드 마트, 보일드 마트 이거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늘의 색을 지정 뭘 하나면은 파티클에 들어가서 파티클의 개수를 눌러주게 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좀 나왔죠? 그 다음에 꺼주고 다시 이만한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금 제 위에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어떤 섀도우가... 저도 까먹어서 이 타입을 렌더링 타입을 바꾸니까 지금 또 변하지 이 지들끼리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고 아까 그 타입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 타입 일단은 빨리 되니까 <웃음> 한 다음에 지금 딱 렌더링을 누르면요. 자, 여기 좀 도넛 터널처럼 붙였는데, 한번 테스트 하실 때는 주문만 설치해 보세요. 주문 설치해 보시고, 해주면 원래 이게 쉐이드의 타입에 따라서, 지그들끼리 금자, 바닥에 금자들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를 제가 설하만 할게요 카메라를 설치해볼게 그냥, 그냥, 그냥 구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잡아볼게요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막, 막 앞에 화면이 왔다갔다 이게 뭔지 아시죠? 입자들이잖아요 그 구름 안에서 뚫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뚫고 다니는 느낌을 막하게 표현해 주죠 지금도 구름들이 이 지금. 이거 애니메이션 걸면은 림기 숫풍 다 있어. 근데 좀 좋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고요.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걸 애프터 번을 깔면은 애프터 번을 깔면은 애프터 번을 깔면은, 애프터번호 깔면은 애프터번이나 폴더 가서 여기 보면 이그젠플이랑 초초리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면 애프터번 어떻게 쓰는지 확실히게알수 있어요 보시면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보여드리려다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도 그, 있가 그, 그, 그, 한번 찾아왔는데못 찾았는데 이게 우주 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들이 떨어질 때문석 같은 게 떨어질 때 먼지 같은 것도 막 보이잖아요. 이런. 그러면 이게 아니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올 때우주선에 뒤에 공기에 막 이렇게 연기가 뭐라 뭐 나오잖아요. 그게 입자들 돼 가지고 그림자가 다 지는 거예요. 그 그림 입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건 아니에요. 느낌은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인바이러먼트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썼는지 다 나와요. 아요거 이렇게 했구나, 요이도였었구나 요거만 체크를 해줬구나, 그냥 컬러는 이렇게 해줬구나,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아까 두개 대한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고, 크기는 이렇게 썼구나. 그럼 보면 다알수 있는 거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것같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스튜디오에 있나? 아 이거다. 번. 아이고 아이고, 요것만 갖고 세팅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감. 이런 구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구름에 대한 그림자들이 탁 뜨죠? 그런 입자들이. 수절만 날 잡으신 나람은아 오락가락하면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거예요 요즘 컴퓨터가 워낙 빨라져가지고 예전같은 경우에오토보